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29일 업데이트 이후에 새롭게 많은 이벤트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이벤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이벤트 V4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야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원비는 이벤트와 살루나스 트래킹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살루나스 트래킹 이벤트는 예전에 황금 카드 이벤트 했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날 이 나치판 5개를 주고요 이 바늘 돌리기를 통해서 그냥 부르마불 주사위 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리면은 보물상자 획득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나오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랜덤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5번을 다하게 되시면은 영웅 별조각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꼭 15번 다 해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쿠폰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쿠폰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해당 계정당 쿠폰을 몇 번씩 쓸수 있는지 적혀있고요 여기 적혀있는 횟수가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 똑같은 쿠폰을 얻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서로 쿠폰을 교환하거나 어 그냥 어 지인들한테 뿌리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는 추석 소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PC버전 로그인할 때 하는 그 인증이 되어있어야 되고요 소원 쓰기를 하시고 희귀 별조각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받을 캐릭터 설정하시고 여기다가 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 제 소원은 깨머링 유튜브 대박나기 이게 제일 저의 큰 소원이죠 이렇게 풍등 올리고 나면은 이렇게 쿠폰을 받게 되네요 그 다음 이벤트로는 팽돌이의 한가위 연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총네가지 이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상 요네개는총 한가지의 큰 이벤트입니다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4개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핵심은 바로 이벤트 이벤트 몽텀을 도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몽환의 틈 가시면은 새롭게 이벤트 몽텀이 나왔고요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로 이제 아이템들 받는 거거든요 이벤트 몽텀에서 나오는 한가위 송편 어 기본 이한가위 송편을 사용하시면은 경험치 300% 증가되는 버프를 받고요 요걸 재료로 사용해서 생산, 연금술, 이벤트에 가시면은 요렇게 여러가지 아이템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송편 10개와 어 팽돌이 소환수 정수 12개로 팽돌이 부아 소환수 그 버프를 주는 희귀 등급 팽돌이를 봐줄 수 있고요 여기 적혀있는 팽돌이의 소환수의 정수 요거는 우리 접속 보상 지금 이벤트 하고 있죠 여기서 봐줄 수 있어요 3시간짜리 에서 줍니다 하지만 오늘 첫날 어, 업데이트 이후에 초기화될 줄 알았는데 초기화가 안됐거든요 어제 새벽에 돌려놨던 이 접속시간 3시간이 지금 업데이트 후에 들어오니까 다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치는 이 황금가루하고 팽돌이의 소환수 정수는 못받았습니다 그중 이 황금가루로 이렇게 황금송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황금송편의 옵션은 30분간 골드 획득 약 50% 증가입니다 골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요걸 만드셔서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는 그냥 송편을 사용해서 경험치 300% 땡기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기 엽전 있죠 반짝이는 엽전과 일반 엽전 요걸로 이벤트 상점 팽돌이의 한가위 연회에서 해당 아이템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들은 500개 반짝이는 엽전 500개로 5강짜리 지주판 악세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엽전에서는 150개로 강화된 팔찌 상자를 받을 수있고요 일반에서 희귀등급까지 3강에서 7강까지 강화된걸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수집용으로 받으시면 되고 이제 시작하시는 무가급분들 또 신규 유저분들은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로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50개로 완장도 이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어, 그 외에 이제 희귀수집 얻을 수 있으니까 일반 엽전도 좀 쓸데가 많아요 수집의 증표로 바꿀 수 있어도 있고 이 완장과 팔찌로도 바꾸니까 쓸데가 아주 많네요 반짝이는 엽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쓸데가 많습니다 이거 다 필요하네요 구성을 보니까 전설 영웅석 그리고 장신구 지혜 원천 그리고 각성의 기원 그리고 치력의 파편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펭순이의 한가위 선물과 어, 풍성한 핫타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에 접속만 하면은 우편으로 선물이 온다고 되어 있네요 펭순이의 한가위 선물이라고 적혀있고요 이펭순이의 한가위 선물 안에는 전설 치력의 영혼석 두개 4강짜리 창가의 완장 창가의 팔찌 그리고 빛나는 영혼석 정원석 다섯 개맹양계 성장지원 주문서 한개 아스카탄 성장지원주부서 1개, 각인석 선택상자 1개, 그리고 300만 골드 이 중에서 랜덤으로 1개를 얻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한가지 선물은 상점 판매, 버리기, 창고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보관되는 일수는 3일간만 보관이 가능하고요 계정당 1회 획득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월 4일까지 골드와 경험치가 증가되는 핫타임이 시작됩니다 매일 오전 0시부터 11시 59분까지 시작되고요 경험치 300% 증가, 골드 획득 50% 증가. 대상은 톨란 분지 지역, 헤렌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웅 소환수 획득 기회와 소환수 증표 수집 미션.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소환 위크라 고 보시면 돼요. 소환 위크 중에서 이번엔 소환수입니다. 소환수. 자, v 4 상점에서 패키지 상점 들어가셔서 한가위 소환 위크 탭에 있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실때 소환수의 증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수의 증표의 누적 개수에 따라 이렇게 보상들이 있고요. 아홉 개때 해그 위디, 영웅 소환수죠. 부엉이 이거 한개를 없고요. 또 21개 누적 때또한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션을 다 달성하면 또한개를 주고요. 기존에 해그 위디가 한개 있으신 분들은 중복 3개를 받기 때문에 전설 도전 한 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귀 소환수 부하에서는 팬돌리를 제외한 모든 소환수를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소환의 증표는 상점으로 판매할 때는 10만 골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자체가 획득이기 때문에 이 소환수의 증표는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끝나신 다음에 상점에 파시면 됩니다. 획득 미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카운트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소환수 부하 지원 미션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벤트구요. 미션 카운트가 되는 상품들입니다. 펭순이와 펭돌이 부하 묶음, 가우드와 꼬마들 부하묶음 그리고 눈부신 소환소 부하묶음 눈부신 소환부화 여기 적힌 것들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외 다른 상품을 구매하시면은 이 해당 이벤트에 미션 카운트가 되지 않는 점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해그위드를 주네요 어 미션 횟수 따라 이렇게 상품들을 주고요 60회 때 해그위드 1개 120회 때한개 200회 때한개 300회 때또한개 줍니다 또 전체 미션 다 완성하시면은 해그위드 한개를또 받게 되고요 자 유의사항 여기 적혀있죠 골드로 구매한 것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고요 패키지 내에 소환수 부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것도 미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것 동료 당연히 안되고요 여기 위에 적혀있는 여기 이 상품들만 이 카운터가 된다는 점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위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 이거는 인게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9일날 시작되는 한가 이벤트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